클립 5 이거 방탄유리야 <목소리> 이 x 야 이만희 시류는 당시만 해도 비속으로 조작을 했으니 절대 이것은 틀리지 않을 것로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북한에서 연구해낸 조선 고고 연구의 물성 분석을 통해 본 점제비와 복리의 진면모 라는 과학 논문은 이만희 시류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이거 방탄이라고이비옥 점재비의 성분은 본래 질이 좋은 그 주변의 화강암과의 성분이 크게 다른 것으로 검사되었다. 점재비의 성분 분석 결과 일단 시멘트부터 사용되었다. 은은 주변의 화강암보다 두배에서 크게 네배의 기준치 이하고 납은 세배 아연과 텅스텐 니켈은 각각 두배씩 많고 바륨은 주변 화강암에 비하면 6분의 1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고 나토리움은 3분의 1 정도로 부족하다. 그 고대에 누가 어느 먼 곳에서 접피석을 끌고 여기까지 뺑이 치고 와서 심어놨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여기 화강암께서 여기서 만들어도 힘든 작업인데 명백히 신뢰할 수 없는 유물이다. 과학은 다른 지역에서 이만이시리에 주도록 어디에선가 조작된 후에 곳에 실어날라졌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주민들의 전화 일본인들이 왔다갔다 하더니 갑자기 어떤 비석이 서있었다. 이 영상의 풀 버전은 본 채널에서 볼수 있다.